감정과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운동하면 은 남자처럼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호르몬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날이 되면은 어때요? 기분이 우리 호르몬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도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멸치 체질인 분들은 먹고 운동해도 잘안 찌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찌고 근육이 붙고 이걸 관장하는 게 뭐냐?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호르몬. 왜 약쟁이들이 주사기를 여기 꽂혔어요 그거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시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통 특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소심하고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 사람과 정반대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운동을 하는 것도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더 단순하고 심플한 상태가 되는데 확실히 기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일상생활에서 또 쭈그리가 되면은 우리 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남성호르몬이 또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회원분들한테 되게 생각이 줄어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멘탈 코칭을 해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에 도움을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 회원분한테 멘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이 회원님이 표정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지면 사람의 안색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요즘에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 요즘에 요시욕이좀 돌아요. 그리고 사람이 밝아지고 좀 말수가 많아져요. 표현을 잘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그널을 느껴요. 어? 이분은 이제 확실히 몸이 잘 크겠구나.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확실히 몸무게가 증량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자신을 감추거나 생각이 많거나 표정이 어둡거나 안색이 안 좋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몸무게 변화가 좀 적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조금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어? 생각이 많죠? 예민하죠. 이런 말 하면 은 사실 안 믿거든요.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율신경계를 측정을 해요. 그 자율신경계가 뭐냐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를 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뇌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뭐죠? 호흡밖에 없어요. 소화기 근육 만들기, 뭐 살찌기, 뭐 이런 지방 늘리기, 근육 늘리기. 이런 거는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 의 생태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요 그거를 측정을 한다고요 자율신경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그 지표가 뭐냐 바로 심장박동수입니다 공식적으로 한 95%의 정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때 딱 생각해 보세요. 이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 심박수에 영향을 주는 거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 되면은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심박수가 빨리 뛰잖아요. 우리 감정이 심박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면요 심박수가 달라지고 심박수가 달라지면 자율신경계가 좋아지고 자율신경계가 좋아지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감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가 감정을 삼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몰려오잖아요 불안, 걱정 그런 것들 와요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버려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런 감정상태에 빠져들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들만 몰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더 휩싸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발짝 떨어져서 그 감정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요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또 쉬운 방법이 하나였어요 유명한 유튜버 직업의 모든 거 그분이 이제 쓰시는 방법인데 내가 어렸을 때 성취감을 얻었던 지표가 있잖아요 그분이 성취감을 얻었던 거는 포켓몬스터 스티커인 거예요 스티커 그런 거를 감정이 나쁠 때마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참 갈대 같은 게 그걸 보면 환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한테 좋은 시그널을 주는 노래도 괜찮고요 그런 아이템을 만드는 것도 괜찮죠 감정에 빨리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 정말 추천드립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막 문제가 있으면 은 그걸 미리 걱정하고 머릿속에서 날리부르 치잖아요 사실 그 걱정해봤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지금 걱정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운동 33%, 먹는 거 33%, 나머지 34%는 바로 이 감정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사실 감정을 바꾸는 꿀팁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아,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꿀팁인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감정이 조절이 안될 때가 많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불안에 막 빠져 들거나 근데 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방향을 미리 써요 일에 대한 고민을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가 아니라 일이 이렇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예 정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이뇌 구조가 내비게이션을 거기다 딱 찍는 거예요 일이 해결되는 방향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이 심플하게 정리되고 어떤 지금 불안한 상황 걱정되는 상황보다는 해결할 방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싸워요 보통 여자친구랑 싸우면은 딱 그냥 우울하잖아요 막 괜히 막 짜증나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 얘기에 이렇게 전거죠 여자친구랑 화해를 해서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 감사합니다 그 결과를 미리 땡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적어보고 감사합니다 라고 딱 정해버리는 거 그러면 고민 걱정이 많이 사라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감정 진짜 중요해요 감사합니다